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.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. 처음만 힘들다. 인사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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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주가 톨릭평화방송에서 여섯 시를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